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레방입니다 중증의 우울증이지만 입원 권유가 없었고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14294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2019년경 지인으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교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2020년 3월경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망인의 우울장애의 중증도가 고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진료는 입원이 아닌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이고 위의원으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살 방법이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자살 이후 망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